네, 안녕하세요. 박성입니다. 오늘 공략 드릴 거는 이제 아르세우스, 레전드 아르세우스 초반에 센 포켓몬을 잡아서 빠르게 이제 치고 올라가는 법을 강의해 드릴 텐데 이 맵은 이제 첫 번째 맵 네, 흑요들판입니다. 흑요들판에서 스타트를 하게 되시면은 꽃 향기 개척지 이쯤 부근에 레벨 30 중반에 럭쇼가 하나 있어요. 그 이제 잡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일단 사마자를 깨셨다는 가정하에 이 말, 이 말을 얻고 여기서 쭉쭉쭉 달려줍니다 오른쪽으로 네, 대시 쓰면서 빠르게 이 벽을 따라서 달려주시니다 쭉쭉쭉 달릴게요. 그리고 이제 럭시오 같은 경우는 땅 속성 포켓몬으로 잡으면 좋아서 저 짱돌맨이라 적혀 있는 대굴이나 네, 꼬마돌을 갖고 오셔가지고 싸우시면 됐고요. 이쯤입니다. 지도 이쯤 보시면은 어디 보자 이쯤에서 등장을 하는데 저기 보이시죠 눈빨간에저 친구를 잡으면 됩니다. 초반에 아주 효율이 좋은 포켓몬으로 꼭 잡고 넘어가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B 키를 눌러서 이렇게 앉을 수 있거든요. 이렇게 앉아서 접근하면은 바로 앞에 있어도 이 친구가 발견을 못하기 때문에 네, 이렇게 오면 됩니다. 오고 ZL 눌러주고 ZR 알 누르면 허를 찔러서 이렇게 제텔를 돌입을 하게 됩니다. 자 레벨 4 0이었네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. 여튼 이제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. 허를 찔렀기 때문에 이제. 이땅속성 포켓몬들로 저같은 경우는 그냥 강공을 눌러버려요 어차피 1회용으로 한대 때리고 죽어도 됩니다 잡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한대 때려주고 네 이렇게 허를 찔러서 움직일 수 없죠 못 움직입니다 허를 찔렀기 때문에 이때 X 버튼을 눌러서 몬스터볼을 던질건데 기분 좋으니까 해비볼을 한번 던져볼게요 네. 초반에 이 여기 들판에서 럭시오를 잡는 게 굉장히 추진력 있게 갈수 있다는 점. 예, 럭시오 잡았죠, 엄청 쉽죠. 네, 여기까지 하고 박성했습니다.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 사용하려면 말을 안 들을 거예요, 이 친구가. 그 보시면은 잠시만요. 이성 단어는 보시면은 레벨 30까지 포켓몬만 말을 든다고 나왔어요. 그래서 일단 잡아놓고 삼성 단어 대서 쓰시거나 아니면은 이 친구를 이제 몸빵용으로. 이렇게 조금 고기방패처럼 좀 맞고 특히면 교체해서 싸우는 식으로 하면 되고 여튼 박성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